응 왜? 앉아 앉아 옳지 기다려. 앉아 어 잘했어. 그러니까 봐봐. 그 알겠지. 해봐. 아니, 빵 아니야. 이거 쳐야지. 오, 잘했어. 옳지. 한번 더. 쳐! 쳐! 아니야, 아니야. 쳐! 쳐! 치세요, 이럴까 옳지 잘했어. <웃음> 쳐. 쳐. 옳지 잘했어. 또 쳐. 쳐. 가자. 옳지 잘했어. 진짜 옳지 잘했어. 나야지빵 아니라고 이거 이거 그렇지. 이걸 찾아줄고 이거 그렇지. 옳지 옳지 아니 이거 이거 이거 치세요 쳐 요걸 <웃음> 쳐야지 자, 옳지 잘했다 그레카 다시 앉아 옳지 잘했어 제대로 소리 안 났잖아. 제대로 제대로 소리 나게 다시 옳지. 그차 <웃음> 찌세요. 옳지 잘했어. 옳지. 어이, 잘했어. 한번 더. 이렇게 한번 더. 한번 더. 할수 있어. 한번 더. 옳지 잘했어. 잘했어. 얼치 어 얼치 잘어 Mm-hmm. Okay.